안녕하세요 김강주입니다.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또는 노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위험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후에 가장 위험한 투자, 나쁜 투자죠? 위험한 투자 워스트 5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부터 출발해 볼까요? 저는 노후에 장사나 창업을 하는 것, 장사나 창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음식 장사 예를 들어보면 아무리 못 살아도 못 먹는, 안 먹는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면서 음식 장사를 많이들 하는데요.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장사나 창업, 사업이더라도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죠. 고객이나 소비자들의 지갑을 내 가게, 내 사업을 위해서 열어야 하는데 이것이 요 시대의 트렌드, 우리가 유행이라고 하죠. 시대 정신에 맞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같은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기호 유행이 계속 바뀝니다. 옛날 방식으로 음식을 해서 안 됩니다. 떡볶이만 하더라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입맛이 다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언택 해가지고 거의 배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배달 시스템도 알아야겠죠. 또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그 기호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업종일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하죠. 또 노후에 체력도 약합니다. 한번 장사를 시작하면 설령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기도 힘듭니다. 가게 열었죠. 또 인테리어 했죠. 등등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내 돈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죠. 나중에 몸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다섯 번째,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 투자 다섯 번째는 저는 장사,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투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묻지 마 주식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아마 지난해 주식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요즘 벌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주식 투자 주변에서 벌었다고들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주변에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크게 벌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그 가운데는 벌기는 커녕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 것만 주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못한 것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식 투자해서 주변에서 벌었다 하지만 그닥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 점도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묻지마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합니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이나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저나 또 우리가 워런 버핏이라고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투자자. 그 워런 버핏이나 경기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봐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럼 누가 가장 불리할까요? 주식 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가장 불리하죠. 그런데 묻지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그런데 꼭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할때 주식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투자 예컨대 펀드 또 ETF 등을 통한 간접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접투자 위험이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ETF나 펀드 투자 이 같은 간접투자 방식도 먼저 공부하셔서 나에게 적합한 방식으로부터 먼저 배운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시작할 때는 여윳돈의 아주 일부에서부터 시작하셔야겠죠. 묻지마 주식 투자 내가 아는 기업도 아니고 그 기업의 실적도 모르는데 누가 오른다더라 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내 돈을 날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마음고생도 할수 있다. 그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주식 투자보다 더 위험한 투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 투자가 아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내 호주머니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또 적어도 내 돈이 손해보지 않는 마음, 그것이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내 돈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것이 잘못되면 크게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내 돈을 날릴 수 있죠. 그런 뜻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주 위험한 투자 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가 여유가 조금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마다하기도 사실 힘들죠.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기준. 지인척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즉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빌려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전만큼의 관계는 안될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빌려주었을 때의 마음 또는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을 상대방이 급하다고 빌려주었던 경우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이겠죠. 자 그런데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투자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금융다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단계, 금융 다단계를 통해서 또는 가상화폐 요즘 많죠. 그 같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쉬운 세상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은 부자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없는 분들, 딱한 분들을 노립니다. 왜? 그분들은 대체로 당장 답답하기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이 같은 금융 다단계가 더 위험한 이유는요.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이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내가 먼저 시작하죠? 그러면 내 아래 사람을 또 만들어야 나에게 이익이 나는,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 그것이 바로 금융 다단계이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했는데 그러면 누구를 끌어들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 지는 척이나 또 지인들을 끌어들이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나도 망하고 내가 끌어들인 다른 사람들도 함께 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원수가 되고 관계는 다 망하고 그래서 돈도 망하고 관계도 망하는 아주 위험한 투자가 바로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금융 다단계다 이점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투자 첫 번째가 남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 자식들에게 내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것 자식들에게 내 돈을 투자한다는 이 의미는요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고 나의 노후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지어 전부를 투자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식을 믿고 말입니다 자, 세상에 내 자식 믿지 못하는 부모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즉, 앞으로 자녀들의 시대가 훨씬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으로 자녀들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시대보다 훨씬 실패가 많은 시대다라는 건데 동시에 지금의 부모님들의 노후, 더 오래 삽니다. 더 길게 삽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당장의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물론 자녀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는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 즉 부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 앞으로의 자녀들의 시대에는 실패가 훨씬 많아지는 시대다. 언제든 부모 그늘 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시대다. 라고 생각할 때 부모가 노후가 안정적이라면 잘못된 자녀들이 다시 부모 그늘 밑으로 들어올 때 최소한 먹여주고 재워 줄 수는 있죠. 그런데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자녀들에게 투자해버리면 그래서 자녀가 만약 잘못되면 부모도 거리에 나앉고 자녀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부모 자식이 같이 망하죠. 정말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앞으로 다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베이스 캠프 역할을 오랫동안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평안한 노후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위험한 투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투자 첫 번째가 자식들에게 나의 노후 생활비 일부 또는 전부를 심지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잘못되면 자녀들과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투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나쁜 투자 워스트 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를 제가 자녀에게 내 노후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심지어 투자 건네주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투자 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위험한 투자, 나쁜 투자, 워스트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